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부터 식당이랑 다시 조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피곤해. 자 오늘 아침입니다.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 다시 먹을 거고요. 쉐이크가 아니라 단백질은.. 아 100g. <웃음> 자 아침 먹었으니까 이제 산책을 좀 하러 가보도록. 오늘은 다는 스타벅스에서 왔습니다. 다시 할까 싶돼. 어 힘들어. 이따 좋 집에 도착. 샤워 한번 하고 점심은 대홍동비빔면입니다비빔면이랑 이거 리첸 어. <웃음> 자 점심 먹고 VR 컨텐츠 이 유튜브에 올려서 예약을 걸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샐러드에서 시킨 우삼겹 메밀면 샐러드입니다. 거기에 닭가슴살 이번까지 어 힘들어 오늘 운동 끝자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제 다시 그 인피트 했던 거벤집합니다자 응. 오늘 아침도 고구마 자 오늘도 산책을 해봅시다 이제 안쪽 먹어서 여튼 제가 가는 길은 멀어도 저먼 어, 곳으로 가니 이거 나무가 많아서 그림자가 많아 스타벅스 도착 자 이제 이렇게 러도로 갈게요 오늘 점심 제로콜라 그리고 물기 하나 자 점심 간단하게 먹고 이제 골프에서 타러 어, 집으로 갑시다 어, 집 도착 또자 샤워 대충 하고 이제 브이로그 편집 작업을 해볼까요? 영상 작업 좀 하다가 오랜만에 보는 네, 식단 자 저녁 맛있게 먹고 이제 자막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홈트를 해볼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링피트 끝 쉐이크 하나 먹으면서 편집 어, 아우 피곤해 아침은 역시 마찬가지로 단백질 음료랑 미니 군고구마 100g 좀. 아..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안되네 오늘 저녁 점심은 김밥 한 줄이랑 랍면밥이 밥이 좀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껍질로좀 많이 들어가있네요 자 영상 편집이나 합시다 오늘 골프도 한번 못 가고 이거 인터넷 해결하느라고 전화만 지금 한 2시간 잡았어요. 주말도 껴있고. 어... 자, 닭가슴살. 그리고 오늘 샐러드 없이 그 버섯볶음. 참... 지난번에 본 유튜브에서 본 영상대로 어... 베이킹소다에 넣고 한번 해봤는데. 어제도 그렇고. <웃음> 미쳤다. 진짜. 닭다리살 같아. 색깔은 조금, 어? 왜 색깔이 이렇지? 이런데. 감은 진짜 닭 다리살 같네요. 아, 저녁 먹고 나가기 귀찮아서 그냥 앉아서 편집. 빨리빨리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 이거 먹고 먹고. 그리고 스프 보타주 먹으면서 작업을 해봅시다. 이제 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도착. 네. 집에 와서 라면에 유부 한번 넣어봤습니다. 유부 팩시 매번 느끼지만 현집은 자막 작업이 진짜 빡센 것 같아요. 오늘 저녁입니다. 네. 자, 버섯볶음 아, 짜릿. 원래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앞에 전화와서 전화 통화를 좀 오래 해서 운동은 못하고 자막 작업하다가 안 되겠어요. 다른 프로그램의 힘을 들려서 오늘부터 더단백이 맛이 바뀌었습니다 초코맛에서 카라멜 맛으로 다 먹었기 때문에 자, 산책하러 가봅시다 <놀람> 날씨괜 좋다 아, 카라멜네 아, 아,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벌써 집 도착 집에 아주 씻고 사골 곰탕 국물에 참, 후추 좀 넣고 참치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친구들 약속 있어가지고 집에서 영상 아, 뭐. 작업 좀 하다가 친구 만나러 가볼까요? 구워진거 지금 네. 여기 못많은게 이 땅이 이게 그거야? 당 목살이야? 어 짱년이 거지 뭐먹을아 아, 내가 짱니다 아 맞나? 네, 잘 네. 먹겠습니다 나는 스토리 업로드해 집에 도착 다시 영상 작업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어총 칼로리가 330칼로리인데 오쌀줄 알았더니 만원이 넘네요 자 이제 집으로 가봅시다 오늘 내일 이제 엄마를 모셔다 드려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네, 차를 몰고 집으로 갑니다 네. 네. 집에 와서 분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엄마를 사촌까지 데려다 드려야 돼가지고 일찍 짜란 우영우 나무입니다 자 오늘 우영우 나무 갔다 온거 하고 360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굴이 너무 탄것 같아서 우산 <웃음> 쓰면서 걸어다니려고. 우와, 집에 도착! 덥다! 오늘 점심 렙. 음, 음, 젤로 드 버섯, 볶음, 그리고... 샤워하고 밥 맛있게 먹고 오랜만에 오버워치를 도 해봅시다 애들이랑 짜잔 지구 오락실 좋은 아침입니다 뭐? 뭐? 뭐? 어 응. 하나 하도 응. 응. 친구가 사준 컵 다음에 놀러 온 친구 보내고 어, 영상 편집 좀 하고 이제 잠깐 산책 좀 어, 무슬비 조용해라 잘 먹겠습니다